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후에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 시리죠 누가 보더라도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다 라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그것을 제가 모아 모아 최종 10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후에 가장 불쌍한 사람 탑10인데 물론 안타깝죠 한편 제가 이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는 것은 노후에 즉 은퇴 이후에 노후 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싶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물론 동파랑 가게 방송반 꾸준히 습관적으로 구독 또 알람 설정에서 습관적으로 듣고 있으면 아마 노후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 탑텐에 해당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만 그래도 경각심에서, 높아심에서 오늘 1등에서 10등까지를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등입니다. 10등부터. 손잡아 주느라고 놀러도 못 가는 사람. 사실은 노후에 손자녀 봐주는 분들이 많죠 자녀들은 정말 세상 살기에 바쁜 가정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저는 한탑텐에서맛배기 정도로 생각할 때 노후에 물론 손주, 손자녀 봐주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것이 행복하고 정말 보람 있는 경우 분명히 많죠 손자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한편 또 노후에 주말도 없이 이 손자녀에 시달려 사는 것 체력도 떨어져 있죠 분명히 이제 노후에는 자식들 다 출가시켰죠 독립적인 편한 생활을 좀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다 하면 조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자 그런 측면에서 한 10등 정도 맛보기로 시작하고 이제 본격적입니다 등 9등 9등 <웃음> 9등 아홉 번째는 60이 넘어서 사업하겠다고 집도 저당 잡히고 장사가 안 된다면서 애타는 사람 요즘 장사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60이 넘어서 사업하겠다 일반적으로 노후, 은퇴 이후에는 벌리기보다는 조금 정리하고 추스리고 단순하게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사는 것을 추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 0 넘어서 사업하겠다고 물론 사업할 행편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집도 저당 잡히고 그런데 장사가 안 돼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자, 이런 분들이 아홉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60이 넘어서 즉 노후에 돈을 벌 필요가 없는 즉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또 집이 있다면 집 이런 것들을 잘 현금화시켜서 연금화시키는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여덟, 번째, 여덟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노후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 탑텐, 여덟 번째입니다. 어쩌다 주식투자, 처음으로 주식투자했는데 100만 원 벌었답니다. 그런데 100만 원 벌었는데 아 내가 주식투자 어렵지 않구나 생각해서 더 많은 돈을 넣었다가 노년에 가진 재산 홀라당 까먹은 사람, 이런 분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돈 100만 원을 땄더니 아 재미가 있어서 했는데 이제 잃었어 100만 원 잃었는데 그 100만 원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그러다가 나중에 손 틀고 일어나니까 돈이 하나도 남는, 남지 는남 않은 경우 마치 도박판을 연상할 수 있죠 그래서 노후에 주식 종목 직접 투자는 하한 번도 경험이 없다면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투자하신다면 여윳돈, 제가 강조하죠. 여윳돈, 막말로 날려도 괜찮은 돈, 사는데 지장 없는 여윳돈으로 그래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주식 투자를 정말 여윳돈으로 하실 수 없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 주식 투자, 누구나 쉽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돈을 번다면 아, 왜 학교 다니고 왜 직장 다닙니까? 주식 투자만 하죠. 자 어쨌든, 어쩌다 주식 투자로 돈을 조금 벌었다. 절대 혹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벌었다는 재미로 들어 계속 들어가는 순간에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여덟 번째고 이제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노후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 시리즈 일곱 번째 가상화폐 다단계 등 일확천금에 혹해서 가진 자산 모두 날린 사람 안타깝게도 제가 가끔씩 식당이나 카페에 가보면 어른들이 한쪽 구석에서 소곤소곤 하시는 이야기들 가끔 귀기울여 들어보면 가상화폐 다단계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가상화폐 다단계로 돈을 벌수 있다, 없다? 거의 대부분 그냥 100% 돈못 번다, 망하는, 내 돈이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 달, 뭐, 매달, 뭐, 10% 이자가 나오고 합니까? 결국 우리가 폰지 사기라고 하죠. 윗돌 깨서 아랫돌로 바치는 그런 폰지 사기들입니다. 물론 돈파는 가게 꾸준히 들으면 가끔 제가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가상화폐 다단계들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정보에 어둡고 또 돈이 부족한 일학청금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이 돈이 많이 벌수 있다 이게 솔깃해가지고 솔깃해가지고 가진 재산 다 날리는 사람. 자 이것이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노후에 가장 불쌍한 사람 시리즈 일곱 번째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10억대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비싼 집에 살면서라는 거죠. 10억대 집에 살면서 생활비가 없어서 외출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이제 주변에 많습니다. 그죠?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분명히 부동산에 내 돈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부동산을 깔고 앉아서 현금화 시키지 못하고 생활비가 없어서 외출도 못하는 사람. 자, 어떤 경우? 주택임금을 활용하시라고 거죠. 그렇죠? 주택임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부동산만 깔고 앉아 있는다고 거기서 하루 백돌 팔아서 점심 사 먹고 또 장판 팔아서 또 여행하고 할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10억대 산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후에는 정말 열심히 사셨으니까 편안하게 노후 생활 넉넉하게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 자그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 볼때 정말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다섯 번째 가보겠습니다. 노후에 가장 불쌍한 사람, 탑1 다섯 번째. 통장에 수억 원을 돈을 넣어놓고 통장에 현금이 수억 원 있는데 휴지 줍고 사는 사람, 물론 꼭 휴지를 줍는다 하다 하지 다하 않더라도 통장에 분명히 돈은 많은데 아주 인색하게 자기 자신한테도 못 쓰고 인색하게 사는 사람을 뜻하죠. 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해 보이더라. 다섯 번째입니다 어, 제 경험에는 쓰는데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래요 보통 우리가 뭐 지금 60대 70대 분들 정말 저축 쓰지 않고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놀러가지 않고 모아 모아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책임 다하고 살아왔던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돈이 여유가 있는데도 못 씁니다 그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버는 습관보다 잘 쓰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그렇지 않으면 돈이 많고 적음 상관없이 돈의 노예로 살수 있다고. 우리가 돈을 계속 끊고 쌓아두고 그돈 쳐다보면서 살려고. 나는 손가락 빨고 살려고 돈 벌지 않았죠. 그죠? 자, 그런데 쓰는 습관에 안 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다른 사람들 굉장히 불쌍한 사람으로 인정되더라, 인식되더라, 얼마나 슬픕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노후에 가장 불쌍한 사람, 탑 10에서 다섯 번째. 이제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녀들 이야기가 이제 네 번째부터 등장합니다. 잘 모시겠다는 아들 말에 믿고, 집, 재산 다 물려주고, 그 다음에 며느리 밑으로 들어가서 눈칫밥 얻어먹고 사는 사람. 물론 자식들이,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원할 때는 뭐 좋은 마음에서 원하겠지만 막상 돈이 넘어가고 나면 생각들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것 많이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어 정말 돈을 주고 안 주고 이걸 떠나서 자녀들이 재산을 부모의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즉 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돈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어, 저 우리가 정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고 또 긍정적인 생각도 가지신 분도 있으나 자녀들이 징징 짜면 또 돈을 안 내어 놓을 수 없죠. 그런데 한번 계속 이제 부모 돈이 건네가는 버릇이 들면 이게 믿도 것도 없더라.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노예 가장 불쌍한 사람 시리즈 탑텐 된네 번째는 아들에게 잘 모시겠다는 말 듣고 집 재산 다 물려주었더니 눈칫밥 먹고 사는 사람 참 불쌍하더라 라고 보인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집 팔아서 집을 팔아서 다큰 자녀 사업 밑천으로 몽땅 빌려주고 월세 살면서 생활비 걱정하는 사람 자 이것은 앞에 네 번째 케이스보다 조금 더 슬프죠 왜냐하면 이제 다 팔고 다 주고 정작 당신들은 월세 살면서 생활비도 없어서 걱정한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 네 번째 앞서 우리가 네 번째하고 비슷하지만 결국 자녀들한테 어떤 돈을 주고 재산을 줄 때는 노후, 나의 노후에 필요한 돈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은 넉넉하게 넉넉하게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자식들에게 못 줘도 안 줘도 됩니다. 그것이 정말 자식들을 위하는 길이다. 부모가 빵빵하게 노후 준비, 빵빵하게 내가 준비를 항상 일상생활을 할수 있어야 만약에 자녀들이 실패하고 돌아와도 내가 쉴 공간 또 먹을 것 잠을 재어줄수 있잖아요. 이것이 정말 앞으로 정말 어, 세상이 이런 괴롭고, 그죠? 또 일자리는 부족하고 치열한, 점점 치열해지는 이 경제활동에서 오히려 그것이 안 주는 것이 자녀들을 위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이제 노외에 가장 불쌍한 사람 시리즈 두 번째.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두 번째 가 보겠습니다. 집, 재산, 돈 자녀들에게 다 주고 다 주고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들을 구박한다고 법원에 고소하는 사람. 가끔 이런 뉴스 있죠? 그죠?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저도 낯이 뜨겁습니다. 세상에 무슨 저런 고약한 자식들이 다 있냐라고 하는데, 그것을 법정에 섰다. 이것은 정말 낯이 뜨겁죠. 그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법정에, 법정에 자식들을 고소해서, 법정에서 부모 자식이 같이 싸우는 것. 정말 부모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정말 애터지게 벌은 돈 자식들한테 다 주고. 자식들한테 대접을 못 받아서 이제 소송까지 고소를 한다. 법정에서. 정말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가장 안타깝고 불쌍해 보일 수밖에 없다. 자, 이것도 결국 자식 시리즈에 연관되죠.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노후에 가장 <웃음> 불쌍한 사람, 탑1 하나 남았는데 참 이게 뭐 웃어야 될지 뭐참 그렇습니다. 저도. 자,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0이 넘어서 젊은 여자와 재혼하고 재산 명의를 다 이전해 주었는데 그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와 바람피우고 70 넘은 남편을 집에서 쫓아 냈다고 합니다. <웃음> 이게 뭐 웃어야겠죠. 이런 경우 가끔 있죠. 그죠?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게 노후에 가장 불쌍한 사람 탑10에서 No. 1, 가장 첫번째라고 세상에서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첫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노후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 시리즈를 함께 좀 나누어 보았는데 그저 웃음으로 치부하기로는 여러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죠 앞으로 장수 시대입니다 또 특히 자녀들은 경제적인 활동이 지금 어른들보다는 불편한 시대,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도 재정관리 정말 잘해야 하고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모의 노후가 재정적으로 빵빵한 것이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오랫동안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한 가지 방법,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은 부모의 노후가 빵빵한 것 돈을 챙겨놓고또 부동산 깔고 앉아서 생활이 불편하다고 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 주택연금 또 목돈의 연금화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태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정말 매일을 누리면서 일상을 행복하게 사는 우리 어른들 되면 좋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만 열심히 습관적으로 구독해도 아까 1, 2번에서 적어도 10분에 해당하는 다른 산에 볼때 안타까운 노후를 살고 있다라는 소리는 안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노후에 가장 불쌍한 사람 시리즈 탑텐 10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물론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는 이 10가지에 해당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죠 앞으로의 일을.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돈 파는 가게 꼭 습관적으로 구독하시고 이런 일을 없기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열심히 방송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